뭐 앞머리만 자르는 거지만 <웃음> <웃음> 메이데이 이제 자켓 때또 5월이에요 그때 이후로 칼에 된 적이 없, 아, 가위에 된 적이 없는데 지금 10월 5개월 동안 길렀는데 와우 와우 미립술까지 와우. 올 거예요 아 미술 지나가요 네 미술 지나가요 오 턱인데 네 지금 고데기 때문에 말려가지고 그치. 거의 뭐 선까지 올 거예요. 와. I n e s 부위 앞머리 자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. 길러 보니까 알것 같아. 그감 육신적인 원. 기르는 그러니까 자르는 건한 순간인데 기르는 거는 오, 시간이 걸리니까.